밴드로 같이 운동해 보실게요. 다리랑 힙 운동 그대로 심플 브릿지 위로 쭉 올라가시고 앤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척추 마디 마디 내려오세요. 자세번더앤후쭉 올라가시고 정수림으로 길게 앤 가슴부터 다운 후 꼬리뼈까지 내려오고 두번더 앤, 후쭉 발바닥 지그시 눌러주세요. 앤, 둘 다운 후 and 마지막 앤, 후쭉 올라가시고 시선도 멀리 보세요. 앤, 다운 턱에 너무 무리한 힘 주지 않게 부드럽게 자, 앤 올라간 상태에서 스텝 오른 다리부터 앞으로 한발 앤, 왼발 And 오른발 t back, w o n d two and two and o and, and two n d three n d t w back and a n four and t w back 왼다리, n n d one and two n d one and two n d two n two back and t w n d three and two back and t w n d four n d two. 앤, 스탑.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후.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옆으로 돌아. 이제 클램 자세로 놓아주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서 힙이랑 뒤꿈치 같은 라인 옆구리에 공간 남해주시고 윗다리 준비 내쉬면서 후, 앤, 즉 앤, 투, 앤, h r 쓰리, and, and, four, and, and, five, and, and, six, and, and, seven, and, eight, 한 세트 더요. and, one, and, t and, t and, t and, t and, t and, t and, n d 7, and 2, 8, n d 옳지. 다리 쭉 펴시고 다리를 뒤로 밴드, attitude c l a 같이 할게요. 똑같아요. 16번, a n n 그렇죠. and, 2, and, e 3, and, 4, and, 2, 5, and, 6, six n d s e n n 여덟 번 더, n d n 그렇죠, a n t w n 골반 유지, three, n d four, n d f n six, and two, seven, and two, eight, stop 하시고, attitude p u s e n n n 앤 식스 앤 세븐 에잇 나인 앤 스톱 그대로 아라베스크 또는 에티튜드 그대로 1 0초 홀드 호흡하시고 후후3 2 1원 그렇지 잘하셨어요 한숨 후 반대쪽 준비하실게요. 자, 그대로 심플 클램 준비하실게요. 무릎 앞으로 밴드, 힙이랑 뒤꿈치 뒤통수 일직선, 후, 앤, 그렇죠. 2, 앤, 2, 3, 앤, 2, 4, 앤, 2, 5, 앤, 2, 6, 앤, 2, 7, 앤, 2, 8, 계속. N one, N two, N two, 둘, N three, 둘, N four, 둘, N five, N s i N s e g h t 지 다리 쭉 피시고 에티튜드 클램 그대로 무릎 뒤로 밴드 지그시 N 둘 호흡 같이 후 N 그렇죠 N two and two and three and two four and two five and two six and two seven and two eight 계속 and one and two two and two three and two four and two 5, and 2, 6, and 2, 7, and 2, 8 그대로의 티튜드펄 t pulse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8, and 9, n d 10그 상태로 아라베스크 그대로 쭉 10초 Hold. 호흡하시면서 후, 후 그, 투, 원. 그대로 잘하셨어요. 한숨, 후. 다리 쭉펴시고 엎드릴게요. 이마 대시고. 그렇죠. 두 다리 길게 해서 두 다리 같이 무릎 90도로 밴드. 오른 다리 먼저 발끝 천장으로 밀어 올리실 거예요. 원, 앤, 여덟 개씩.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 N six N s e v e 반대 다리 원, n e 허리 꺾이지 않게 t h 꼬리뼈 길게 하세요 four two f 발끝 천장으로 eight s e 그렇죠 그대로 쭉펴시고두 다리 같이 길게 해서 업앤다운 네 번만. 준비, 원 n a 바깥 길게, t w n d 바깥 길게, 정수리 길게, three, and, t n d f n 그렇죠. 요거 유지하시면서 든 상태로 와이드, 인앤 a n 열고, a n 닫고, 열고, and, three, and, four, n d f n d s i n s N, eight, N, nine, N, ten. 옳지. 그대로 길게 하시면서 내릴 거예요. 그대로 아기 자세, 배쭉 늘려서 엉덩이 쭉 빼서 아기 자세. 흐. 돌이 돌이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다리 앞으로 피시고요. 등대고 누우실 거예요. 더블 렉 스트레치 준비하실게요. 무 튜빙 밴드 무릎에서 뭐 발목 쪽으로 내리셔서요. 그대로 등대고 다운 상체가 살짝 스모컬업 상태로 유지하시고 테이블 탑두 다리 같이 흐앤 그렇죠 앤투앤 앤, 길게 앤 쓰리 앤 n 앤앤 n d n d 앤 five, n d n s 지그 상태로 밴드 상체에 누워서. 자, 이번엔 두 다리를 들어서 크로스 크로스하면서 내렸다 올렸다 지그시 옳지 엉덩이 힙 손에다 대시고요. 크로스 다운 하나 엔두엔나엔두엔나엔두엔나엔업엔업엔업엔업엔업엔업엔업엔 이제 다운 나. 앤드 앤 다운 앤 다운 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앤들 위로 하나 앤들 하나 앤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마지막 한 세트 앤들 다운 앤 다운 다운 앤 다운 허리 뜨지 않게 배 납작하게 업업 크로스 앤 크로스 업앤업업 앤, 그렇죠. 무릎 끌어안고 잠깐 쉬세요. 흐, 허리 아래에 스트레칭 해주시고 흐,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자, 밴드 허벅지 무릎 위로 올려놓으시고요. 일어나서 스탠딩 운동 하실 거예요. 골반 넓이만큼 앞으로 나란히 다리 포지션 스쿼트 앤, 열번 앤, 투앤 길게 키 커지세요. three, and, 엉덩이 납작하게, four, and, 키 커지고, five, and, and, six, and, and, seven, and, and, eight, and, and, nine, and, 마지막 t e 에서 홀드. 그대로 호흡, ᄀ, ᄀ, 10초, ᄀ, ᄀ, 다리 더 힘있게, 발바닥 지그시, two, 원.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 상태로 유지, 옆으로 사이드 스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반대, 엔,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반대, 엔,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반대로, 하나, 들 엉덩이 위치 바뀌지 않아요. 높이가 그대로. 들 계속 M 엠, 후 M 들 M 나들나 반대 M 나들나들나들 거의 다 끝났어요. 다시 M 나들나들나들 하나 라스트 하나 들나들 하나 들 하나, 하나 옳지. 그대로 가운데로 오셔서. 다리 좀 푸시고 자 마지막 싱글 렉이에요 그대로 스쿼트 한 상태로 오른다리 옆으로 빼실 거예요. 그 상태로 업, 사이드로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9, and 10 옳지. 바로 반대쪽, and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9, and 10. 옳지, 잘했어요. 옳지. 밴드 빼시고요. 서서 또는 앉아서 사자 스트레치 하셔도 돼요. 자, 안 힘드신 분들은 서서 그대로 사자 발런스 잡으시면서 엉덩이 사선 아래로 쭉 빼주세요. 힘드시면 앉아서 하세요. 옳지. 반대다리 숨 쉬면서 앤드 후 그렇죠. 앵 그대로 밸런스 집중 앤드 바닥에 앉으셔서요. 그대로 가슴 앞으로 쭉 피시는 스트레치 흐 등도 피시고 허벅지 뒤 햄스트링 다리 포인플렉스 하셔도 좋고요. 그대로 흐 호흡 하시면서 옳지. 그대로 앞빠 다리에서 한번더 스트레칭 할게요. 한숨 쉬면서 그대로 흐 잘하셨어요.